여러분 이게 짬뽕 이름이 무궁불맛짬뽕이거든요? 불맛 제대로 사어요 네. 돈가스를 급여하고 두 점만 더려서 아니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언니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죠 호불호 없는 음식 바로 돈가스 돈가스 맛집인 무공돈 가스 이렇게 왔습니다 이무공돈 가스는 찌양님 채널 운동뚱 미우새든 다양한 영상에서 자주 소개돼서, 와, 여긴 꼭한번와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기회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주문하러 가보실까요? 꼭 저는 시그니처 무공돈가스. 그다음 여기 덮밥류면류 사이드를 줄이가 있거든요? 면류에서는 이렇게 덮 사이드에서, 물 떡볶이. 이렇게 맛있어. 이렇요 요즘 돈가스 가격이 비싼 편인데 여기 무공 돈가스는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한 편 같아요 시그니처 메뉴인 무공 돈가스 포함, 치돈가스 포함 모든 메뉴가 1만원 이하구요 그 다음에 서브메뉴 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덮밥, 짬뽕, 쫄면, 우동, 소박까지 거기다가 사이드 메뉴로 떡볶이와 튀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공 돈가스 시그니처 메뉴인가 한번 먹어봐야겠죠? 무공 돈가스와 그 다음에 원래는 짜, 쫄면을 먹고 싶거든요 었 근데 이 돈가스를 시키면 은 쫄면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제 술을 마셔서 <웃음> 짬뽕을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떡볶이랑 튀김도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여러분 떡볶이가 무려 3,900원 밖에 안 돼요 어. 엄청 저렴하죠? 그럼 한번 저와 같이 음식을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메뉴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푸짐한데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이무공 돈까스는요 코돈부르 형태의 돈까스예요이코돈부르 형태의 돈까스에는요 안에 고기랑 치즈, 야채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해장을 위한 이무공 불맛단뽕 그리고 사이드 메뉴인 빡볶게에는 귀여운 메추리알과 튀김돌려가 있어요 그리고 왕 김말이까지 그럼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대박대박대박 대박. 여기 보이시나요? 송이 엄청 꽉 찼어요 제가 자랐는데 묵직하게 들어가더라고와 너무너무 맛있겠는데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기대돼 와 야채까지 듬뿍듬뿍 음. 엄청 부풀네 음. 이게 고기는 물론 야채랑 씨까지 랬잖아요 그래서 씹는 식감이 너무 다양해서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 짬뽕도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나는 해장이 필요하니까 국물이 필요해. 여러분, 이게 짬뽕 이름이 무공 불맛짬뽕이거든요? 불맛 제대로 살아있어요. 와! 오! 진짜, 와! 지, 여기 짬뽕 전문점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짬뽕에 오징어도 들어가 있고요. 홍합도 들어가 있고, 조개도 들어가 있고, 와! 한번, 얘도 먹어볼게요. 와! 오! 음. 아, 불맛 진짜 살아 있어, 장난 아니야. 돈까스 안에 밥이랑 쫄면이 같이 나오거든요. 쫄면을 돈까스에 한번 같이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쫄면 너무 맛있어. 주말만에 새콤한 밤, 그 다음에 돈까스가 고요에히는 식감과 와우, 와배추도 음음 돈까스 돈가스를 이렇게 올려주고, 응? 음? 쫄면을 올려서, 한 입에. 음. 반대편에서 부모님도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음. 음. 고기도 엄청 부드러워. 음. 음. 음. 면발도 쫄깃쫄깃하고 무엇보다도 불맛이 상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해장된다 해장은 음. 아. 치즈랑 이런 짬뽕 이런 걸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면 음. 김말이 왕김말이 음. 기 이 돈까스 소스는요 은은하게 달거든요. 근데 과하게 달면 질려서 못 먹잖아. 많이 돈까스가 특히 느끼한데 근데 얘는 은은하게 달아가지고 오드면서 딱이에요. 그리고 약간 새콤한 맛도 같이 있어. 음. 여기는 장독. 음. 쫄면이랑 돈까스가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 음. 음. 음. 음. 음. 아, 진짜 놀래. 와, 근 진짜 너무 있어서 멈출 수가 없네. 스 새콤면서도 음음 달콤한 게 돈까스의 느낌을 싹잡아줘 소스가 맛있네요. I don't i o i o o s Yeah. Wow, that t h 오늘은 무공돈가스여야 요 무공돈가스의 시그니처 메뉴인 무공돈가스랑 그 다음에 무공불맛짬뽕 떡볶이와 왕김바이튀김을 먹었는데요 이 시그니처 메뉴인 무공돈가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동포리 형태의 돈가스예요포동포리 형태는 그 야채와 고기와 치즈 함께 있는 푸짐한 돈가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돈까스 맛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고소한 치즈와 질리지 않게 야채가 들어있어가지고요 거기다 고기까지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돈까스를 먹게 되면 약간 느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돈까스 소스는 새콤하면서 달콤하기 때문에 느낄 틈이 없더라고요. 돈까스를 시키면 은 샐러드와 함께 밥 위에 볶음김치가 올려져 나오고요. 그 다음 에쫄면이 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서 더더욱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조합은 이 쫄면에 돈가을 싸서 먹는 게 정말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거 불맛도 먹었어요. 저는 여기가 짬뽕집인 줄알았어요 짬뽕 전문점인 줄 알았잖아요. 불맛이 와, 최고더라고요. 근데 짬뽕 안에 오징어도 들어있고, 홍합도, 조개, 새우, 다양한 야채까지 들어있어서 정말 정말 쿨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먹은 술이 해짝식된느낌이볶요 여러분, 떡볶이 가격이 3,900원이에요. 너무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전혀 저렴한 맛이 아니라 맛은 진짜 최고 같아요. 떡도 쫄깃쫄깃하고 은은한 단맛에 그, 다, 그 매콤한 맛에 음. 이게 떡볶이가 맵지가 않아서 아이들도 마,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튀김 중에 왕, 김말이 튀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왕으로, 왕 크게 먹을 수 있으니까 더더욱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는 뭐. 돈까스만 파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덮밥, 뭐 짬뽕, 우동, 소바, 쫄면 다양한 메뉴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메뉴 시켜서 같이 쉐어서 먹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트 장소로도 좋을 것 같고 식사 장소로도 손색이 없는 가성비 최고의 맛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